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안경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Ultraviolet UV라고 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선크림, 선블록, 영어로는 선스크린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이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름에 우리가 특히 바닷가에 갈때 반드시 바르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자외선 차단제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알기 전에 자외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외선이라는 하는 것은 파장의 크기가 신 10nm에서 400nm의 파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UV 종류가 UVA, UVB, UVC가 되겠습니다 UVA부터 UVC는 한 200에서 400nm 짧은 파장을 일끌게 됩니다 가장 짧은 파장인 UVC는 200에서 280나노미터의 파장인데 실제 이 UVC는 산소와 만나서 오존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오존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 흡수되어서 오존을 뚫고 나오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 중에는 UVC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UVB는 280나노미터에서 315, 320나노미터 사이를 일컫게 되는데 대부분은 오존층 자체가 UVB를 차단하게 되는데 지금 기후 환경의 이상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uvb가 대기로 오존층이 파괴된 구멍을 뚫고 자외선이 나오게 되고 구름이 두께가 좀 있다면 uvb가 차단이 되지만 구름이 얇거나 그 사이에 파란 하늘이 보인다면 uvb가 통과를 하게 되어서 우리 피부에 직접 닿게 됩니다 그리고 uva는 315에서 400나노미터의 파장인데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오존층을 뚫고 대기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햇빛에서 나오는 파장 중에 50%는 적외선 그리고 40%는 가시광선인데약 10%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이 10%의 자외선 중에 대부분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고 또 구름이 차단을 해서 약 95%가 대부분 UVA가 되겠고 5% 정도 나머지만 UVB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 피부에 닿는 이 것은 대부분이 UVA이고 UVB가 일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외선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먼저 이로운 작용을 볼까요 첫 번째는 자외선이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피부 기저층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들게 되겠죠 뼈에 미네랄을 칼슘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세르토닌이라는 소위 말하는 행복 호르몬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햇빛을 결국 받으면 그 햇빛 자체에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이 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피부 상태를 개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치료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전은 케라토 사이트 각질세포의 어떤 셀 사이클을 멈춤으로써 각질세포가 덜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멸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멸균 기능을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쓰이고 있죠. 옷도 말리면서 햇빛에서 멸균 소독 기능을 자외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로운 작용이 있을까요? 해로운 작용은 UVA와 UVB로 나눌 수가 있는데, UVB는 좀더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좀더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피부에 열을 줘서 피부를 자극시키게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되었을 때 피부의 세포에 있는 DNA를 자극하고, 이 이중 나선이 나중에는 깨지게 되고 염기 서열이 바뀌면서. 피부 안에 있는 d n a 의 돌연변이 가 생기고 그것이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피부암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UVA는 UVB보다는 파장이 조금 길어서 피부에 덜 자극을 주지만 그래도 UVA는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피부에 착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VA는 피부의 DNA세포를 간접적으로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손상을 나중에 준다면 UVB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중나선을 손상 을 주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오랫동안 자외선에 꾸준히 차단되는 것보다는 짧더라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 햇빛으로 인한 1도 화상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피부암을 일으키는데 좀더더 더 강한 요인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자외선이 이로운 점도 있지만 해로운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자체적인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멜라닌 색소를 피부에서 만들게 되어서 이게 방사선 우산을 역할을 해서 UVA나 UVB를 막게 되는 것이죠. 즉, 피부 의세포에 DNA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멜라닌의 생성을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UV 차단제가 만들어진 배경은 뭘까요? 이런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 만들어진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외선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자외선의 나쁜 점을 국각을 국민들에게 시켜서 어떻게 하면 자외선을 막는 것이 좋으냐 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부에 노화를 일으키는 점 피부암을 유발하는 점 홍반을 일으키는 점 피부에 통증을 일으킨 것을 자외선 차단제가 막아준다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겟팅을 공략할 때 남성보다 여성이 좀더 피부 착색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처음 판매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체적으로 피부 노화를 막는다든지 피부 암을 발생을 막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야외에 나갈 때는 당연히 필수품으로 여기게 되는 쉽게 말하면 자외선 차단제의 마케팅 대성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외선 차단제는 두 가지의 기전으로 차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 자외선이 피부에 닿였을때 빛이 열로 바뀌게 해서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피부에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이 선크림이 빛을 머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화학적 자외선 차단 종류는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특징은 피부에 자외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받았을 때희게 되는 이런 느낌이 적게 되는 것이죠. 또 차단 효과도. 화학적 차단제가 물리적 차단제 보다 훨씬 기능상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바로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이기 전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되고 피부가 예민한 분한테는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알러지 라든지 홍반이 아무래도 화학적 차단제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방식 자체가 벤젠 화학 물질이 자외선 을 흡수시켜서 이중 결합을 깨어서 이 빛이 열로 바뀌는 과정을 하다 보니 남아있는 있는 잔여 물질들이 피부에 DNA를 손상을 시켜줄 수가 있고, 피부 염을 유발할 수 있다 보니까 점점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인데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반사를 시키는 것이죠 아까 전에 것은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면 반사나 산란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반사나 산란을 시키려면 금속을 이용하게 되는데 티타늄 금속이라든지 아연 금속이 이런 반사나 산란을 시킬 수 있어서 이것을 믹서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TiO2라고 해서 이산화 티타늄 ZNO라고 해서 산화아연 등의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스미드는 느낌이 었고 얼굴이 하얗게 뜨는 이런 단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물리적 차단제는 장점은 바른 직후부터 바로 차단이 효과가 있고 화학적 차단제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자외선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물리적 차단제로서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노입자의 물리적 차단제를 만들므로써 얼굴이 하얗게 되는 백탁현성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산화아연 자체가 피부에 더 스며들므로써 산화아연 자체가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피부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결과적으로는 피부의 노화, 피부의 dna 세포에 손상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피부의 노화라든지 피부의 dna 손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직접 자외선 차단제를 바름으로써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피부의 dna 손상을 스스로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스프레이도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나노 입자 크기의 산화 아연이라든지 이산화 티타늄이 코 속으로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기로 침투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에게 유익은 할까요 물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로는 피부 노화도 맞고 피부의 홍반 통증 그리고 피부 의착색등도 맞게 되고 피부암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을 또 홍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통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통찰적으로 봤을 었 때는 유익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길게 보고 공간적으로 넓게 봤을 었때 인간에게도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두번째로 환경에도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을 볼까요 우리 몸에는 원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고 피부에 있는 DNA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사선 우산을 씌우죠. 이것을 지령하는 것은 MSH라는 뇌하수체에 있는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뇌하수체의 지령은 어디서 받을까요? 햇빛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시신경으로 햇빛을 보게 되면 햇빛을 많이 볼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MSH가 뇌하수체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다량의 멜라닌을 생성을 시켜서 피부로 고르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원신 때는 안 입던 옷을 입고 얼굴은 피부 미용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하고 더군다나 긴 옷을 입는다든지 팔다리를 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면 빛은 와서 멜라닌을 생성하라고 하는데 피부를 다른 자외선 차단제로 막음으로써 멜라닌 색소를 쓸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안에서는 멜라닌을 계속 생성하라 하고 여기서 멜라닌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 자체내에서 명령과 복종 상황에서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멜라닌이 생성이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겠죠 손끝이나 발끝은 미끌미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게다가 손바닥 발바닥을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결국은 멜라닌 색소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손바닥 발바닥으로 일시적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것이 10년 20년 계속 쌓이다 보면 흑색종이 생기게 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흑색종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려서 말씀드리겠지만 흑색종은 굉장히 사망률도 그리고 피부암으로서 전이율도 높은 굉장히 무서운 암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든지 피부 미용을 하는 것이 긴 시간을 봤을 었때 막는다고 자외선 차단제 쓴 것이 결과적으로는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다 이렇게 생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흑인들은 원래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잘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흑인들한테서는 흑색종이 잘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인들이나 황인들 중에서도 좀 얼굴이 하얀 분들 그리고 피부에 미용을 좀 신경 쓰는 분들 결국 피부가 하얄수록 피부가 약할수록 자외선을 피할수록 피부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환경은 어떻게 해로운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우리나라만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바다가 있다면 바다로 여러 이유로 필수품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근데 특히 바다에 가서 수행복을 입고 몸을 전체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사람들이 점점 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라 바다에서 노는 사람들이 수천만명 이제는 수억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억명이 피부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에 놀면서 스며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다에 엄청나 많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에 유분크림이 흘러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 선크림이 둥둥 떠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선크림이 바다 표면에 둥둥 떠다님 으로써 빛이 안쪽으로 해양 생물들 해안 식물들에게 빛이 투과되는 양이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표면에서 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해양에 있는 식물들은 빛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염록소 생성이 덜 되게 되고 그래서 산호가 염육소가 빠지는 표백효과를 가지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산호의 표백효과가 해양생물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까요? 바다 생물이 산소를 받아서 물고기가 살게 되는데 이 산소의 양이 점점 줄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단 물고기의 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뉴스에서 심심찮게 어느 외국 지역이나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물고기 폐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탐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런 선크림에 의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는 야외 활동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늘 쓰는 필수품 처럼 되어서 이런 자외선 차단제가 좋다 현타 기계 안생긴다 내 것이 더 좋다 서로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피부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햇빛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약하게 만들다 보니 햇빛 알레르기 라든지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햇빛을 본다고 피모암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햇빛을 스스로 차단하려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 빛에 나갔을 때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마시고 자연 자외선 차단제인 멜라닌을 우리가 스스로 쓰므로써 햇빛에서 비타민 D도 받아서 뼈를 건강하게 하고 세르토닌도 스스로 생성시켜서 심리불안도 줄어들게 하는 지혜롭게 햇빛을 잘 이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